자 여기는 새우를 지금 열심히 까고 있는데 고기는 딱할게 없어요. 네. 고기는 그냥 나중에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사용만 하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럼 미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미역을 보면은 좀 더불어야 되죠. 더 불어야 조금 더불어야 돼요. 미역이 좀 넉넉하게 불러져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4인분 맞나요? 좀 맞는 아닌가? 우리 감이 감이 안면 감이 안 와. 안 와. 이건 보통 한 7, 8인분 정도. 7, 8인분 정도. 대신에 미역 좋아하면 응. 많이 넣어도 돼요? 아, 상관없어요. 네. 네. 맛있으니까. 이렇게 불려놓으시면 되고. 자, 밥 이제. 자. 30분 만에 밥안 쳤어요. 와. 잘 아, 너무 빨라. 역시. 양파 왜 이렇게 잘라어파 네, 파,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거? 그냥 했어요. 어, 잘했어. 네. 아, 또. 네. <웃음> 아, 넣으면 더 맛있어요. 네. 잘했어. 자, 파 다지고. 여기서 파좀 뺏었으면. 어, 안 돼요. 어, 안 돼요. 이어안 돼요 어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웃음> 어, 안 돼요. 어, 안 돼요. <웃음> 하나 먹어볼래? 먹어도 되나? 이거 먹어도 돼요? <웃음> 안돼안돼 이렇게 안 돼. 안 아니에요 이거 <웃음> 아 이렇게 <육회> 아니래잖아 이렇게 <웃음> 아니라 했잖아요 <웃음> 이 정도? 약간 나 스트리트 그런 거 같다 오 <웃음> 어, 맛있는 냄새 오늘 누구 생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게 재영 생일 축하해요 재영 생일 축하해요 어. <웃음> 갑자기? 고마워 얘들아 땡큐 썸마우치 성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면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용하면서더 되지 않을까? 합니다감몇번 하는 거 같아 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먹어야 되는데. 웃음> 달걀 이제 깨가지고 아. 달걀말이 할 준비할 거 저기 있다. 오. 그렇겠다. 프라이팬 네, 되게 좋, 좋은데. 프라이팬. 좋은 거예요. 아 진짜요? <웃음> 아, 진짜요? <웃음> 아, 집에 하나 갖고 야, 가져가고 싶다. 해험면 되지 <웃음> 그냥. 우와. 아치는거요 일단 <웃음> 먹을까? 거기만. 안 돼. 자. <웃음> 음, 음. 되게 왜 뭐, 벌써 먹고 있어요? 벌써 먹고 있어요. 왜 벌써 먹고 있으니까? 에? 안 먹? 아니야. 소내왜 혼자만 <웃음> 먹고? 있어? 안 먹었어? 오, 오 됐다. 그러면 <웃음> 다먹었아 됐어 그거. 잘라요? <웃음> 아야왜 잘라 왜 잘라 왜왜 잘라 왜 잘라 아니 왜 잘라 우리 잘리지 않아요? 접시에다가 일단 식힌 다음에 잘라야 돼요. 야, 늘. 괜찮은데 이것도 잘하겠다. 오케이. 렛츠. 오 멤버들 한번 다 만들어 봐요. 이거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아 제이 얼마나 잘한지 한번 보. 아, 제이 얼마나 <웃음> 잘한지 <잘하는지> 한번 <웃음> 보자. 아니 건동이 너무 안돼. 예, 전달이... 좋은 거지. 처음에 <웃음> 안었을때아 <웃음> <웃음> 맞아. 오오오오오오오 뜯어져라. 오오오오오오 너무 조금. 그 없으면... <웃음> 조금씩 착용 신경. 그 치즈 넣었어요? 치즈 넣네. 오오 오, 오 오. 오 선재 씨. 진짜 예쁘게 될것 같아. 아 드든. 그 손... 가만히 좀 <웃음> 있어. 나보다 못하네. 카메라. 솔직히 내 개도 맛있어 보인다. <웃음> 사실 계란말이 처음이에요. <좋은> 어. <웃음> 여기 분양할게요. 오야 겁나 잘해. 오 뭐야? 뭐야 잘 된다. 야너 잘한다. 이게 이게 좀 다르네. 누군가? 잘한다고 하기만 하면 소문만 나면 여기 다 밀려가네. 나 제일 보다 훨씬 잘한데? 어 <웃음> <웃음> 그냥 잘됐다. 야, 오오 변호, 야, 진짜,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미러 미러 미러. 그렇지. 오케이. 오. 잘 됐다. 오와 이야 어떡하다. 이거지 이거지. 이거 대박이다. 잘해, 잘했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와 우리 계란말이 너무 잘했어. 나 너무 못했는데? <웃음> 그래도 괜찮. 다 잘했네. 음. 맛있게 됐다. 와 기름 많이 넣었다. 계란 튀겨지겠다. <웃음> 괜찮 괜찮 괜찮. 야야, 너왜 이렇게 잘해? 좀 두껍게. 야 이거야, 오, 오, 오,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어, 저희 계란말이 다, 다 성공이다. 아니 그거 아닌데? 오, 하우 움직이는 그 사람. 아 맞아 맞아. 생각해. 계란. 롤트베처럼. 아아 신이 아패뿐인 게임 같은 세상 가는 거야 right right now 드래곤 리미더 타입이 드래곤 드완성습니다 와! 다고 일단 고기가 약간 합있다핫셀 가지고 먹어 봐. 오, 밥을 아 밥을 양팀다 진짜 밥을 잘했더라고요. 와, 아 음, 감사합니다. 저쪽 어, 팀 것도 먹어. 야 음, 잘했어. 네. 음. 니키 씨 거는 손을 못 대겠어. 너무 아까워서. <웃음> <웃음> 너무 아까 정성스럽게 깎아가지고. <웃음> <웃음> 야, 아, 진... 뭐 파이프? 또뭐 궁금한 거 없어요? 아, 아니, 저 약간 유명한 셰프분이 해준 스테이크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음... 혼자 놀러 와요 <웃음> 이거 네, 카메라가 몇대 근데 어... 저희 스튜디오가 이렇게까지 다못 오니까 <웃음> 이렇게 <아유. 웃음> 저희가 그러면 먹고 후기 <웃음> 저희가 다 먹을 거예 저희가 이거 에너클락 <웃음> 최초 브이로그 아또 궁금한 거 있었는데 그거 있으세요? 냉장고에 삼대집 아! 사기 그거는 누가 그걸 집에 놓고 살아? <웃음> 갑자기 라면먹고싶어라면도로 요리로 하는 저 라면 끓여주시면 <웃음> 전물 <먹>, 먹으면 뭐지 <웃음> <모시는. 웃음> 케첩 넣는 사람이있다 맞아 나는. 케첩 넣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우유로도 라면 먹. 어 우유라면 진짜 맛있는데 네. 우유라면, 우유라면 끓일 때는 <웃음> 그게 이제 본인 취향인데, 저는 이제 해산물 로 끓이는 거좀 좋아요. 조개를 오. 넣어가지고 우와. 끓이면 진짜 맛있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제 바지락이라든지 아, 모시조개 같은 거, 와. 이런 거 해가지고 끓이는데, 그 물이 보통 550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유가 300 정도 들어가고, 와. 물이 나머지 250 정도. 와. 섞어서? 와. 응, 섞어서. 우와. 우유로만 끓이면은 너무, 너무 진해가지고 별로 맛이 없어요. 그리고 우유도 저지방으로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풀크림 밀크 써야 돼요. 아. 풀크림 밀크 써야 돼요. 아. 그냥, 그냥 밀크? <웃음> 몰라요. 그냥 우유, 그냥 어. 우유. 뭐 저지방, 맛있다. 칼슘, 고칼슘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뭐 맛있는 우유 그런 거밖에. GT. GT. GT. GT. GT, GT. GT. 맛있어요. 맛있는 데 맛있어. Give a 우유 예. Give a 우유네. Give and Take. 뭐 <목소리> 그나 맛은 맛있죠 사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제대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아저 어, 정말 못... 맞아요 아 진짜 택배님 없으셨다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되게 도움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잘했던 것 같고 <목소리> 진짜 <목소리> 영광이었고 되게 너무 좋은 그런 추, 추억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아 뭐? 저 진짜 싫어하데 맛있지 않나? 사실 제가 요리를좀 수질이 있고 사실 좀 배웠어요. 되게 수질이 좀 좋더라고요. 저 근데 학교에서 맞아요. 배우긴 했어요. 이게 클래스가 있었어요. 약간 뜨개질하고 그런 거있어요아 약간 실기 이런 거구나. 살짝 그런.. 아 약간 실과 실과. 어막 그런 거 응? 뜨개질 배우고 막, 요리 배우고 바리스타 그거. 그때는 뭔가 이런 음식이 아니었어요. 양식이었어. 스 어, 근데 진짜 이거 생각보다 아, 재밌던나 이제, 이제 요할수 있어. 진짜 숙소에서 할수 있어. 우리 어디 가서 요리 이제 해봤다고 말했어? 그러니까요. 음. 이제 내가 숙소에서 요리할 수 아,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난 이제 칼질 할수 있어. 수 있어. <웃음> 제가 고기 구워줄게요. 괜찮아. 왜 숙소 불자. <웃음> 저 그냥 가요 네. 네. 먹는 것즐 있고. 이거 제가 만든다니 거. 터감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좀 섬, 섬세해가지고,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아 너무 맛있어. 아, 어, 그, 약간, 뭐, 외가에서 잘못, 잠깐만, 탄 없을 줄알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맛있어. 아, 근데, 세풍이 네. 너무 착하게, 많은 응. 걸배워습니다그 아, 나중에 뭐 골랐어요, 스테이크, 저. 저는, 사실, 그, 거의 반대팀이어서. 이그 그다음에 참채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화도 눌렀습니다. 진짜.